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톳나물을 살짝 데쳐가지고 상큼하게 무쳐봤습니다. 톳을 좀 데치고 있는데요. 끓는 물에 넣으면 색이 저렇게 변해요. 그래서 꺼내 가지고세번 정도 찬물에 헹궈주시면 돼요. 예 기존에는 톳을 두부에 많이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서 많이 먹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톳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새콤하고 상큼하게 해서 한번 무쳐 봤어요 아직 오른손이 아픈 관계로 손에 힘이 안들어가서 저렇게 쓸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채를 넣을 건데요 오이 땡초 양파 이렇게 넣었는데 어, 먼저 땡, 어, 양파는 쎄고 오이하고 땡초 넣고 양념 넣어서 무쳐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양파도 또 넣어서 한번 무쳐 봤는데 역시 양파 넣고 무친게 더맛있더라고요요 땡초는 절대적으로 꼭 들어가야 맛있어요 나중에 먹을때 어, 토하고 오이하고 땡초하고 이렇게 싸서 먹으면 따뜻한 밥 위에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무치실때 참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은 별로인것 같아요 고추장도 안넣는편이 더 상큼하고 산뜻하고 더 맛있답니다 예, 지금 참기름 말고 들기름을 살짝 넣으셔도 괜찮으세요. 액젓으로 간을 해서 별도로 다른 간은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, 조물조물 묻혀서 예쁜 그릇에 담아놓으시면 됩니다. 별로 이쁘게 안 담기네요. 예,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양파를 썰어가지고 기둥에 묻혀놓은 톱에다가 양파를 한번 넣어봤는데요. 양파도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. 모자라는 양념 조금 더 했고요. 이 요리는 진짜 포인트가 땡초인 것 같아요. 분명 드실 때 땡초를 많이 필요로 하시게 될 거예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